자 21번째 디비는 우리는 성격 테스트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주에 배울 때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수리 사주를 배울 때는 성격을 일부분 다설명 했다. 그치? 음, 그 상담하기 위한 성격은 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을 갖추게 된 것은 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먹는 거, 행동적으로 하는 거 여기서 타고난 성격, 각인한 재능에 의한 거, 내욕성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주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이 이런 도표를 붙어 시작해가지고 쫙 풀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게요?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3, 4, 5, 6, 7, 8, 9쫙 이렇게 풀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형태의 타입을 발동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이런 것이 발동하게 이런 것은 이런 것이 발동하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안되면 내가 그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상담 다 해줄 수 있겠지? 그거는 상담용으로 나가놨다이말 응? 그것까지 다 복잡해서 못하고 <웃음>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게 도표로 딱 나가준 거 이것을 우리는 조합해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격적으로 잘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라 이게 돼야 돼요 <웃음> 그래, 묻고 살 것도 있어야 될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걸다 설명을 못한다는 거다 이것이 전부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면 데이터만 있는 것이고 그 기초적인 것만 해놓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거 5천원안 주고 하겠나? 자 그럼 예를 갖고 결혼 딱한 사람이다. 남편이 영좀그뭐 남편과 딱 성격이 어떤 거딱 찾아갖고 나는 그게 대체해야 될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체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체하고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행동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뭐 감성이 풍부하면 어떻게 분위기 쫙 살리고 이런 건 잘해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노력하지 않는데, 뭐, 사랑이 돌아오겠나? 그치? 사랑은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주는 게 아니다, 이말이에 추구하는 사람인데 주고, 노력하는 자인데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뭐, 저거 할때 뭐, 사람을 부, 갖다 이거, 엎어보는 게 있겠나? <웃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자, 애인인데도 마찬가지고, 남편인데도 마찬가지고, 응? 이거 어떻게 되죠?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에 직장 상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성격이라 하면 어떻게, 나는 그게, 비상 용으로 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저 사람은 속만음과집마음또 모른다고 했지 직장에 가면 저막골 때리는데 골만 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거할 때만 골 때리지 나머지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때는 그렇게 대처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 또 다르게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남의 성격을 우리는 파악하는 거야 내 성격도 알아야 남의 성격을 파악할 거잖아 그럼 자식들이 성격도 모르는데 무조건 엄마나 해갖고 지금 봐라. 엄마, 아버지가 요새 텔레비 보면 뭐, 아, 죽이는 거 많잖아. 들어가고 죽이고, 요새 뭐, 너무 험악하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안 되지. 애는 애들을 하고. 그렇죠 애도, 어니 말안 듣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애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말잘 듣도록 만드는 것이 엄마지. 응? 말안듣는고해처리 되는 것만은, 무작정 해처리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그러면 그것이 성격 테스트다잉. 근데 안 보겠나? 남편이 이제 잘하려고 하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애인이 이제 잘하려고 하면 봐야 되는 거고 봐야 되는 거야잉.